네, 이제 제가 오늘 제일로 기대하고 있던 무대인데요 혹시인지 안 들어도 아시겠죠? 네,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꼬마 아기들인데요 오늘 가열부터 많이 왔어요 아침부터 네, 네 피근했을 텐데 지금까지 저렇 활발합니다 여러님피근하시겠어요 네, 네, 네, 오늘 지금 이승시장까지 기다려준 대흥동의 비해 우리 어린이 성가대입니다 귀엽고 깜찍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이선가은 정말 원인이 18번이죠. 네, 저도 어렸을 때이 선가만 보니까 이 선가는 여기서부터 저희가 깨어는 그런 추억의 노래입니다. 아직까지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요.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셨죠. 하늘나라는 저기 있는 옆에 있는 어린이들과 낚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, 우리 아이들이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3자 학원 간직할 수 있도록 초등부 지휘학교에도 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이 아이들이요 내년에 내년 5주년을맞지만이 아이들은 대회성공단의 150주년 2 0 0주년까지도이 우리 아이들이 함께 그 선단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중심에는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준 어린이 친구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제가 선물을 안줄 수가 없죠. 어린이들 아까 저도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어린이에게 선물을 줄까하면요여기 있는 모든 어린이들 다 괜찮습니다. 내가 제일 어린아 자두얘째 해봅시다 완전히 우리 친구 몇살? 여덟살! 8살, 여덟살 부해 여덟살 부해 10개월 10개월 안 돼요, 30개월! 3 0개 안돼요. 3 0개올게요저 마음만은 25개월인데 안녕 래시 그리 안녕 래시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. 집에 가셔가지고, 맥이랑, 먹을 수 있는 치킨 드시라고요. 기분 좋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이 나중에 많이 먹어서 치킨 껍질말에 해가지고 너네 하나하나씩 맛있게 조금만 더 많이 가세